안고 출발 아하 오늘은 짠이랑 이천 플레이즈 키즈카페에 왔습니다 엄청 규모가 크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네 오늘도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이천 플레이즈 도착 먼저 아? 사람이 많을 것, 것 같아요 목적지에 도착 관광버스 있는 거 보니까 목적... 아니야 엄마도 같이 가 엄마도 같이 가 <웃음> 절로 들어가보자 우리 천천히 천천히 <웃음> 천천히 천천히 <웃음> 주차공간이 이렇게나 넓네요 아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많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유찬이가 갈수 있는 대로 먼저 가는 거야. 응. 점핑파크 먼저 가보자. 지금 단체가 있어서 슬라이딩파크는 잠깐 건너 뛰었어요. 2시에 빠진다고 해서. 우와, 엄청 커, 유찬아. 진짜 크다. 그치? 이제 가볼까? 있잖아 여기서 콩콩콩콩 하는거야 콩콩콩 콩콩 콩콩콩 여기는 큰애들이 노는곳이고 저기가 애기들이 노는곳인가봐요 우와 우와 우와 유찬이 우와 열로와보자 여기도있어 유찬아 우와 이유짠! 아! 우와, 진짜 크긴 크다. 층으로 올라가 볼 거예요 아 손잡고 가자 그래 손 엄마 손 엄마 손 손잡고 가자 옳지 옳지 가자 올라가세요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는 빔존이래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천막을 열고 들어오세요 되어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또.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색칠하는 게 있어요. 우와! 신났어. 유찬아, 우리 이거 색칠해 볼래? 해봐. 찬이 거기다 색칠해봐 그렇지 그렇지 색칠해봐 빔 공간에서 2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영유아존이 있어요 도 있고 여기 뭐 많다. 그지 어디 어디 어디. 안데요 응. 얘 잘한다.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왔다 갔다 해야지. 왔다 갔다 흔들흔들. 흔들. 응. 어디? 다른데? 으쌰. 으쌰. 사자는 사자도 그렇게 타는 거야. 사자 그렇게 뗐지 않고야. 사자 그럼 어흥 간다. 어흥. 어이구 무서, 어이구 무서, 어이구 무서. 이번엔 볼풀 방이에요. 우와. 볼풀 방에 들어왔네 유찬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던져, 던져, 던져라, 던져! 얍! 얍! 얍! 얍! 우리는 모래가 있는 곳이에요 모래가 엄청 부드러워서 헉, 진짜 완전 부드럽다 그지 유찬아? 모래 엄청 부드럽지요? 손! 손에 이렇게 아이 부드러워 완전 부드럽다 음, 아 느낌 좋다 어머 어머나 어머나 포크레인이야 유찬이 포크레인이야? 포크레인 오, 어? 축축축축축축축축 포크레인 발사! 포크레인 용 우와 포크레인 용아 왜? 그거 먹자. 네, 유찬이 그거 사줄 거야 엄마가. 어, 그거 먹을 거라고? 그거 사줄 거야, 엄마가. 그래. 그거 먹자. 밥 먹고. 응, 밥 먹고. 안 뜨거? 응, 뜯 죠? 엄마, 이거, 이 것도 줄게요. 소고기 덮밥도 줄게요. 음, 음, 맛있어 기다려 음, 음, 음, 맛있어 고마워 아까 못 가봤던 슬라이딩 파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 넓다 유찬아 엄청 넓지? 유찬이 가고싶은데 가봐 여기는 제가 같이 들어가서 놀아줘야될것같아서 촬영을 길게 못할것같아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우와 여기 미끄럼틀있어 여기로 올라가는거네 우와우와 올라가볼까? 일로 올라갈까? 일로? 여기가 더 쉽다 옳지 우와 어, 어 조심해 천천히 앉아서 이제 앉아 앉아 앉아 우와 유찮아 괜찮아, 괜찮아.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우와 잘하는데 옳지 일어나! 아 <웃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액션히어로라는 곳이에요. 아, 어 이찬? 여기지롱? 또물 먹어?